철학자들의 몰상식한 대답 지가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다른 곳에도 가기 싫어했던 엠마니엘 칸테 소원은 옆마을의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처녀의 엉덩이를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명대사 여자를 만든 것이 신의 두 번째 실수였다 여자는 깊이 있는 척하는 껍데기이다 니체는 루 살로 메라는 미녀와 친구를 유지하다가 니체가 정신적으로 청혼 했는데 그냥 친구 사이로 남자면서 거주당했습니다 그러다 루 살로메가 니체 집에 얹혀 살아도 친들레처럼화는안 화대로 내고 살아도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용돈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플라톤은 80년간 여성에 관한 기록도 없고 결혼했다는 내용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80년간 모살리 확률도 다분히 높다. 그리고 명언 여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고 그것을 이데아라고 한다. 하지만 난 그녀들의 이데아를 보지 못했다. 뭐그의 명언들 여자를 의심하라.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배신당한다. 여자를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남자의 존재의 이유이다. 데카르트 여성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은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여성의 마음속에는 남자가 할 일을 그것을 쓰는 것이라는 믿음에 뿌려내려 있다. 쇼펜하우어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스피노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시익스피어 여자는 완성에 가까운 악마이다. 위고 원래 아첨이란 여자의 몸에 꼭 맞는 의상이다. 키에르 케고르